저랑 사장님도 안녕하십니까? 아, 신바 아빠, 잡사합니다 네. 자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요, 올해도 또, 안 먹으면 또섭판이 운저리 물에, 그리고, 에, 호박잎, 그리고, 우리 어머님 강된장 런 쌈밥, 예, 이렇게, 먹어보려고 합니다. 여기 그, 운저리, 또 문절이라고도 부르고, 어 문절망두거, 어, 망두거, 그리고 망둥어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요, 제가 있는 이곳이죠. 처갓집이 화성이신데, 예 화성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, 어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들어가지고, 시골 장에서 어머니가 이걸 좀 사가지고, 어 밀키트처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좀 보내주셨어요. 와, 올해도 먹습니다. 문절이. 오, 양이 상당합니다. 어이구야.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거. 네,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저 호박잎 쌈용 그 소라하고 뭐 이것저것, 이것저것 들어간 강된장 네. 이거는 된장 물에 소스 아, 밀키트처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호박잎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, 올려주신 거예요 아유. 자 그리고 시골에서 열무김치하고 채소 딱 네. 밀키티처럼 올라온 거를 장모님이 <웃음> 지금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<웃음> 자 된장 엄마가 집에 서 직접 만든 된장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넣은 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여기다가 어, 물 그리고 얼, 어, 물을 조금 넣고 얼음을 싹 띄우면 은운저리 예, 물이 완성됩니다 자 살얼음이 잘띄어진운저이 아, 된장 물에 예,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, 완성이 이렇게 됐고요.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로 한잔 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어,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음주는 술은 좀 아쉽지만 예, 나중 영상을 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, 아... 이운전이는 식감이 사실 부드러운 편는 아니에요 부드러운 회는 아니어가지고 회로 드시거나 이럴 때좀 많이 다져야 돼요 다져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된장을 넣어가지고 우레를 만들면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아삭하게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아, 이거야. 제가 진짜 이맛 보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. 아 된장 구수한 그 향이랑 열무김치 아삭함. 그리고 단단한 이 운저리, 회. 그다음 깻잎을 꼭 넣어줘야 돼요, 깻잎. 깻잎 향이 쫙 퍼지면서, 아 이게 사실 이 운전이가 똑똑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산한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잘 잡힙니다. 낚시판을 던져서 건져 올린 걸 다시 풀어주면 좀따 다시 또 물어요. 그래서 좀 어리숙한 행동한 사람한테 이쪽 저 전라남도권 이쪽 그 방언으로 운전이 같다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. 예. 아아... 어. 빨리 나중에 아들이 좀 왔는 크면은 이게 같이 운전을 낚시도 가고 <웃음>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<웃음> 양념에는, 된장, 된장 양념에는, 다진마늘도 들어가고, 이 물에는 살짝, 된장 물 같은 경우는 다진마늘이 좀 살짝 더 가미가 돼줘야, 그 풍미로 확실히 딱 끌어올리거든요. 청양고추 그 매운맛도 은은하게 딱 퍼진 게, 아우, 굉장히 또 맛이 훌륭합니다. 아, 이건 꼭 기회 되면, 우리 또 사장님들, 꼭 기회 되면 제가 꼭 한번 대접하고 싶은 음식입니다. 정말. 자 다음 아 호박잎 이야. 된장 딱 올려서 아우 된장 너무 맛있다 고추 진짜 이 맛있는 강된장에다가 밥 그리고 이, 풀, 이 아삭한 채소만 있으면 이 완성이에요 호박잎 쌈밥 여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입니다. 또 어. 여기 소라랑 고추도 좀 들어갔고 와 진짜 효도 하고 살아야겠다니까 그러니까. 아유. 찬바람이 좀난 이후에 호박잎은 좀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시즌 호박잎을 먹는 이유가 새순이 좀 나기 시작한 이 호박잎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밥을 좀 싸서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 잠깐 고추 아삭한 고추가 또 같이, 같이, 같이 들어가줘야 그 맛이 더 삽니다 아. 어. 상추를 싸 드시거나, 이거 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이 호박잎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만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. 진짜 훌륭합니다. 와, 국물 조금 필요할 때아 시원한 된장물의 국물. 와, 사람은 입맛은 개인적으로 다르잖아요. 저는 진짜 이 음식이 황홀합니다. 호박잎 쌈밥에 분절이 된장물에 아. 밥반찬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물에 국물에 밥 말아먹어도 맛있고 호박잎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된장만 있어도 완벽한 쌈밥이 이렇게 또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거 추천합니다 아, 우리 어머니 여기다 또 표고버섯 같은 것도 좀 넣어주셨네. 아. 너무나 감사하요 와호박잎이 아... 있으면 절대 밥이 한 그릇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밥 추가 아 오늘 된장을 좀 너무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되니까 네. 哇 l o n 그냥 그래 공부해. 음. 웅조리가 열무김... 열무김치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진짜 <웃음>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와이계절에 즐길 수 있는 잡사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음식 네. <웃음>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준비해가지고 올려주셔서 어,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채소랑 가지고 좀 준비해 주셔갖지고저 너무 감사하게 진짜 잘 먹었네요. 와... 아아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리 효도하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원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